또 없으면 원. 아어야너 피부에 탄력이 없어. 늙었어. 스물넷. 여기 스물넷 프레이드 한번 가져. <웃음> 다 스물넷이. 난 스물넷. So, like, <목소리도> <목소리도> 안녕하세요, 반동식입니다. <목소리도> 21살에 데뷔했죠. 근데 2 5섯입니다저 귀걸이 샀어요. <목소리도> 몬스테 a i 스 형들 영상에 나왔었거든 이 o 형 보고 아 요즘 인기 많더라 형. 이랬는데, 호시, 아, 그 뭐야? 주원 형이 y 는데 호시 아그 뭐야 주원이 형이야 나는 u n 이 y 는데 형은 인기 없지, 이랬는데, 형은, 인기 없지. 이랬는데, 형은 호시가 좋아하잖아 g young, 들 사랑합니다 몬베베 들 young, young, young, y o 이 n g young, young, young, young, y 요 u n g y o u n 먹방 시간입니다 <웃음> 이거는 좀 신기하죠? 중국에서 가까운 어, 자동 끓이는 샤브샤브예 그래서 자동 끓이고 있어요. 이거 서, 가까이 오면 소리 들려요 지금 끓고 있어요, 사실. 네. 이거 이제 다 만들고 나서 15분 기다려야 돼요. 15분 후에 다시 보여줄게요. 네, 지금 15분 지나다가 다시 돌아왔습니다. 보여줄게요. 안됐네 아직. <웃음> 아 별로 안 예쁘지 다시 할게요. <웃음> 지금 15분 지났습니다. 열어볼게요. 예. <웃음> yeah. 굉장히 다양하게 있어요. 여기 감자, 미역, 옥수수 그리고 고기, 몇가지 있어요. 그리고 쟤 <웃음> 좋아하는 당근도 있어요. 당근 캐롤. 음 이거 매워보였는데 근데 이거 매운맛 아니에요 토마토맛이니까 빨간색이 보요 아니 이것은 물만 넣어도 자동으로 완성된다는 그이라면아 이거 한거 뭐지? 까먹었어 아 영균 영균 영균 컵스형 음, <목소리> 영균 못 먹어 다음에도 이런 신기한 중국 음식 있으면 소개해줄게 <웃음> 커피 먹고 싶어 커피 주세요 커피 아? 너 그만 먹어도 진짜 근데 지금 먹어야 돼 커피, 커피 원래는 커피 안 먹었잖아 어. 하루 한 잔은 좋아 아, 진짜 있어? 맨날 뭐 시간 날때마다 아 찾아요 아니요 아니요 <웃음> 내가 어제 아니요 이랬어아 근데 네, 진짜 장하지 마. 아니요. 진짜 그랬어 언제? <웃음> 너 어디서 왔어? <웃음> 어디 또 왔냐? 이 영상의 킬링 포인트 뭐야? 계속 <웃음> 자고 <웃음> 있는 이거예 <것처럼. 웃음> 디노 앞에 두고, 진식, 디노에 대해서 응. 말하는 시간 한번 가져보자. 디노 TMI. 디노, 디노 TMI. 이렇게 딱 터치를 하잖아요. 이렇게 뜨면 엄청 예민해. 왜? 아, 이노야너 이쪽으로 와. 너 이렇게 딱 했는데? 왜? 아 뭐야, 어묻혔지왜 딱딱하? 이렇게 된 거야. 그래서 내가 그때 너무 서운했었어. 어. 근데 며칠 뒤에 보니까 나한테뿐만 아니라 모든 애한테 아, 그러는 진짜. 거야. 어, 이것이, 이거 예민 이렇게 딱하니까 어 뭐야, 깜짝딱지막 이렇게 되는 거야. 어, 그래서 그래. 약간 트라우마가 있는 거지. 어, 트라우마가 어, 있는 그러니까 거야. 어렸을 어, 때뭐 누가 애한테 어떤 아, 아, 더러운 걸묻혀가지고 <웃음> 이제 너네가 다른 거. 디노가 최근에 컴백 직전에 음. 갑자기 음. 전화가, 음. 오, 전화가 음. 온 거야. 평화하 <웃음> 어 어디야? <웃음> 말좀 해봐. 뭐 하는 거야? <웃음> 왜 말이야? 아니, 말이야. <웃음> 말을 안 해? 아니 말을 말을해. 너 말하지 말고 말좀 해줘. <웃음> 궁금해. <웃음> 아 웃긴 게 아니네. 웃음이 나왔어. <웃음> 자기 지금 그냥 뭐냐? 혼자. 자. <웃음> <맞고> <웃음> <웃음> <웃음> 야, 뭐야? 아 진짜 살 거는 계 생각 이 저, 아, 야, 최근, 거. 최근. 어. 최근 맞지, 최근. 야, 아, 막걸리 최근에... 얘기를 왜 거기서.. <웃음> 야, 진짜 웃기다. 아니, 디노 혹시 힘드냐? 힘든 일이 있냐? <웃음> <웃음> <웃음> 형이 좀 가야 할 상황이냐니까 그러니까. 아, 안해텐 된데 진짜 마, 그냥 한번 마셔보고 싶었대, 아, 혼자서. 저, 혼자서. 어, <웃음> 언제부터 자고 있었어? 어 막걸리 얘기부터 아, 전에. 그래? 아, 그전까지못 들었어? <웃음> 뭐. 아, 그래? <웃음> 그럼 <웃음> 이제 얘 예, 깼으니까 음. 다른 애 자는 대로 가가지고. 호시 형이 아마 자기가, 자기 되게 잘생겨진 아, 아, 아, 줄 알아요 그래서 어, 자꾸 옷을 벗고 나한테 와가지고 옷 벗고 무슨 어. 거? 어때요? <웃음> 이렇게 할때 목이 심데목이려가싶은 <웃음> <뛰려가시면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웃음> 항상 제 방에 들어와서 거울 보거든내 <웃음> 네그 방이 조명이 좀 <웃음> 예뻐 <웃음> 화장실 거울이 막 <우리. 웃음> 말은 할수 있어? 손말 <웃음> 어때요? <웃음> 어때요? <웃음> 좀 달리지 않았어? 진사만 <웃음> 바꿔서 <웃음> <웃음> 그러니까, 보면 기, 귀엽더라고요 아. 그리고 그럴도 있어 <웃음> <웃음> 형나 오늘 좀살 빠졌지? <웃음> 그래서 나는 잘못 느끼잖아 그럼 난 그런 거잘못 느끼는 거지 그래서 어... 어... 어. <웃음> 이러면 혼자 나가 <웃음> 진짜 자는건 아니야? 아 <웃음> 원우 또 원우 에피소드. 응. 아 원우는 그 제가 원우가 게임을 되게 좋아해요. 이 게임기에 칩들이 이제 많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아, 그 원우야 그럼 나칩 하나만 주라고한번 해보겠다고 해서 포켓몬스터 칩을 하나를 받았어. <웃음> 숙소에서 한번 해보니까 너무 이게 재미없어 어, 뇌의 감성이 아닌 거야 그러니까 안하게 되는 거지 원우 그래. 그래. 진짜 매일매일 형 게임 안 해? 어. 형 게임 어디까지 했어말두개는지 어. 알았어? 네 <웃음> 그리고 핸드폰 영상 보고 있더니 카톡으로 영상 볼 <웃음> 시간은 있나 봐 게임해야지 <웃음> 아, 네. 차딱 차자마자 어, 형 니네 갖고 왔어? <웃음> 형 오늘 어디까지 갔어? 야 오늘 내가 그냥 이거 가져가라 야, 이거 못하겠다 <웃음> 아, 아 웃기다, 웃기다. 뭐, 뭐 하나 이거 지 계속 얘기 안 쓰겠어 아, 이 세시 셋이 했는데 움직였어 세시에 카메라 리허설 <웃음> 가요? 호시씨 호시와장님 큰일 일어났다고 합니다 호시와장님 전국의 캐터들이 호시의 매력에 빠져 회원을 아 못하고 있다고 믿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 정말 큰일이군 <웃음> 어떻게 할 것인가요? 당장 솔로 해봄 준비해야 하나요? 당장은 아니야 그니까 <웃음> <웃음> 형잘 동안 뭔가 자 이제 그거 캠페인을 가지고 있어 자는 멤버한테 옆에서 <웃음> 칭찬하고 막 감동적이었던 거 얘기하기 뭐 이런 거였는데 또뻥 뻥식은데? 맞아 정확히 <웃음> 무슨 얘기했는지 모르지? 그 사람 에피소드 풀기 어, 그 에피소드 풀기 <웃음> 그니 그러니까. 우리 요지는 요즘 같이 운동을 하는데 계속 끌고 가? 아 미치겠어 진짜 <웃음> 하루에 한 번씩 계속 새벽, 새벽 2시 끝나도 가잖아 아, 요, 연습이 새벽 2시 끝나도 됐고 가네 어얘는안 아, 지치나 나 <웃음> 몸이 아픈데 아직 가기 싫은데 막 그럴 때 있지 그럴 때 보면 불쌍하더라고 <웃음> 저생 제가 원래 게임이 안좋아하는데 최근에 스위치를 이렇게 사가지고 스매시라는 게임이 있어요. 근데 제가 예전에 어렸을 때 나왔었던 게임이거든요. 콘솔로는 새로 나온 게임이어서 사봤는데 진짜 재밌게 라고어요 뭔가 애들하고 같이 이기고 싶은 게임? 그런 게 생기더라고요. 조슈아 덤벼! 지금 바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이기는 모습을. 음. <웃음> 사실 최근에 너무 지루했어요. 도겸이가 계속 져가지고. 지루? <웃음> 이게 <웃음> 게임업 진짜 많아요. 그러니까 만화 캐릭터들도 있고 막 게임 캐릭터들이 다한74 캐릭터 정도? 캐릭터 엄청, 엄청 골라, 많아요. 랜덤으로. 아, 뭐야. 그냥 왜 이렇게 랜덤으로 해줘. 좀... 그럼 캐릭터 골라, 진짜. 잡티빵, <웃음> 콩! <웃음> 네가 원하는 캐릭터잖아. <웃음> 오. 왜냐면 맞을... 벌써 일단 도겸이 일단 죽었어요. 강아지 같은데? 이대 일입니다. 강유가 응? 조슈아 <웃음> 봐봐. 제가 이긴 거 아니야? 이번에 도겸이가 운이 좋아. <웃음> 제가 이 캐릭터를 했거든요. 거의 압승. 앞승. 압승이라니. <웃음> 운이 한번 좋아서 한번더 <웃음> 이긴 거네. 이제 거예요. 곧 지금 내려가야할거 준비하자. <웃음> 해야 되죠. <웃음> <오> <웃음> <웃음> 네. 뭐 봐줬다고 할 수도 있죠. <웃음> 안녕하세요! 스븐틴티의 막내 디노입니다! 안녕! 여기는 쇼챔피언 저희 컴백 어, 현장이고요. 네 죄송합니다. 제가 사실 신인 때, 데뷔 초때제 17살 아낀다 디노로 디노 느낌로 한번 잠깐 해봤어요. <웃음> 아캐럿들의 친오빠! 친오빠면 제가 입고 있던 패딩을 드리겠죠. 왜냐면 오빠는 동생들을 많이 아끼니까 좀 자기가 있던 것까지 좀 환신해서 주지 않을까 그리고 제가 쓰고 있던 더샘 수분크림도 같이 주겠죠? 그리고 제가 먹고 있던 내네 치킨 한 조각까지 동생한테 주지 않을까? <웃음> 와 이런 홍보모델 없어요 그쵸? <웃음> 어? 내가 진행을 할게 내가 들어 여기서 오프닝만 할게 우리들 시작하는 거네 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지금 이 현장은 세븐틴의 도겸! 세븐틴의 민규의 슈퍼스타 플레디스 대결을 지켜보고 계십니다. 정말 그 세븐틴에서 슈퍼스타 플레디스의 네. 자신이 있다 네. 하는 지금 두 멤버거든요. 네. 얼마나 잘하는지 저도 많이 기대가 되는데 과연 누가 이길지. 아, 사실 제가 렇게뭐 네. 네. 엄청 무정만큼은 네. 아니에요. 방금 네. B S 스크스가 네. 나왔거든요. 무정만큼은 네. 네. 네. 아니지만 그래도 민규 정도는 바쁜히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자신감 좋아요. 네. 가시죠. 어떤 노래 할 거예요? 하드로 하실 거예요? 아니요. 하드 너무 어려우니까 노말로. 여만 네. MC 도우리왔다잉하따다 아 퍼펙트 점수는? 무적여로 26만 2천 2000... 이 카드 기다려도 기다려도 있을게요 간다 빵빵네요 베리 우리의 따뜻한 이크대로 간직하고 싶어 어떤 누구라도 우리 사이 풀지 못해 채연이 나잇너 맞아 나잇너 편하게 생각해 도대 오다 유두르두르두두르두르두르두르두두르두 오! 너분 어, 나왔어 분. 근데 너 카드 좋아? 어? 아나카드 모르겠어 난이 정도 이거밖에 안 돼? 다했인데지즈이 아... 말이 안돼아 카드가 있네 그래? 야이기구나 얘경하고마 잠깐만. <웃음> 잠깐만. 네. 잠깐만. 딱왜안맞아 뭐 하는 거야. 맞아야지. 맞게 하면 하는 거지. 야 당연히 네개 하는 거 이거 게임으로 당연히 네개 맞아야 지이 여기 또. 개 알았어. 알았어. <웃음> 민규는 게임으로 저한테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좋네. 음. 한 번만 더안해 아니 안해 그만 네슈스프레 여기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슈스프레 도전하세요 저 이제 좀 늘었거든요 여자보다 원래 진짜 못했었는데 이 게임은 확실히 하면 늘어요 야야 야, 잠깐만. 잠깐만 타임 제 폰이 커가지고 제 손이 작거든요 맞죠? 맞죠? 맞죠? 늘었어요 <목소리> 내 폰이 잠시만.. 매번 뭐, 네, 안 틀리겠어 안 아, 틀렸네 아 너무 많거 아니야 이거? 빨아, 람바 저 버논이 알 있어요, 번호니 알. 근데 지금 제게 없어요 예, 예! 라 파이팅 하면 못할 게없어 와, 그럼! 정 지금 멋이 못할 게 없어요 감동적 그래, 그 그래, 모두를, 모두를 파이팅 아, 하야. 하야. 하야. 하야. 이이 땡큐 땡이 땡큐 이큐 땡큐 땡큐 땡큐 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캐럿들, 그리고 네, 이 땡큐 땡이 땡큐 땡큐 땡큐 땡큐 고큐 땡큐 고큐 땡큐 땡큐 땡큐 땡큐 땡큐 땡큐 땡큐 땡큐 첫 1위인데 네, 2주차의 첫 스타트가 너무 좋습니다. 캐럿들 땡큐 땡큐 땡큐 땡큐 땡큐 땡큐 땡큐 땡큐 땡 지금 이곳은 뭐, 어기실대기 어, 어, 어, 어, 나타나 호시. 아 정한입니다. 1위 아, 후보가 되게 됐는데 아 정말. 음. 글쎄요. 얼굴이 1위가... 되게 행복한데요. 네. 1위 후보가 돼서 그런지. 근데 저희가 또그 공약으로 네. 이번에는 무대에서 네. 수면 행호를 하기로 했는데 네. 어, 일단 이제 일이 발표하기 전에 숨면는걸다 씻고 가서 네. 어, 만약에 일못 받는다면 아. 거기서 조용히 아. 버도러가 <웃음> <웃음> 조용히 조용히 <웃음> 버뜨러가 <가겠습니다>. 이아 <웃음> 아, 네. 네. 네. 네. 네. 여기서 여기서 려면은드폰 쓰거든요. 저기 토끼아이 <웃음> <웃음> <웃음> 아, 아, 아, 아, 아, <웃음> 지금 아. 다시 다시 다시, 다시. 아. 아. 괜진아 아아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나안 바쁘게 바로 잤니? <순 #1> <웃음> 어, 일단 13명만큼 쉬는 <웃음> 나눌자였어요 음, <웃음> <sogar 수 unut Hawaii> 일단 누워서 쉬는 형 고겸이 형과 DBT 형인데 조금 디에이티 형은 <웃음> 보시면 d 에이 형을 안고 있어요 네저기 여유 있는 모습으로 어, 핸드폰을 하고 있었죠 그것은 난너 신경 안 쓴다 어, 너실 대로 쉬어라 <웃음> 이런 식으로 이런 유형이 있고 그 다음에는 모서리 형모서리형 궁금하시죠? 쇼파나 이런 벤치에서도 모서리가 조금 뭐 기대고 뭐 좋을 수 있잖아요 이 모서리 형네 분을 보고 계시는데요 일단 홍시 형과 정한이 형은 약간 호시 형야 모서리가 제일 편하다. 기대기 제일 좋다. 그럼 정한이 형은 그런 호시에게 난더 편하게 기대해서 누울 거다. 그런 식으로 쉬는 거 같고요. 버논이 형과 우지 형. 진짜 공감형이죠, 공감형. 공감형. 우리서 주고받고 뭔가 막 웃고 있어요. 막 끼기 해서막 터떡 거서 그리고 준 형. 늙기 숙소에서 든 밖에서 든늙기그 그게 바로 준 형. 그리고, 그리고 디노 형도 있어요, 디노 형. 쉬 날에도 뭔가를 하려는 애. 지금처럼, 뭐, 금이라도좀불을을내고 하는 뭐, 그런, 형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세븐틴의 대기실 이런, 을런 이런, 디노였습니다 이게 뭐야? 이 아, <웃음> 봐봐 지 이런, 이런, 이런, 일은 없어 이거이 이런, 이런, 는런이 처음으로 2주 연속으로 뮤직뱅크에서 1위를 아 했습니다. 아아 응, 사랑해요. 좋습니 예, 예. 리드베트. 아, 당황. 오, 예. 예. 정말 저희가 2주 연속으로 받게 된 것은 예. 다 모든 게 예, 캐럿선을 덮게 됩니다. 맞아요. 이렇게 또 올해 초부터 웃기게 <웃음> 마셔서 행복하고요. 네. 어, 이 기운 몰아서 올해 정말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건강하시고, 여러분들, 네. 사랑합니다. 아 사랑합니다. 저희가 오늘은 좀 특별한 곳에 특별한 스케줄을 하러 왔습니다. 어, 일명 제목은 브레이크 오브 다운. 벌써 세 번째예요, GV가. 너무 기대가 많이 되고 저희 세븐틴도 캐럿분들을 만날 준비를 한데 있어서 많이 설레고 기대되는 마음으로 왔던 것 같아요. 또 다른 좀 소중한 추억을 하나 만들 것 같아서 저희도 캐럿도 분 많이 기대하지 않을까 싶어요 응. 오늘은 일요일이니까요 또 일요일날 꼭 MC를 한 번씩 해줘야지 제 직성이 풀리거든요 그래서 어, 인기할 거 없는 일요일은 항상 혼자서 집에서 특수에 놓여있는 멤버들 인터뷰하죠 그렇게 해야 직성이 풀려요 안녕하세요 승관 씨 안녕하세요 민규규 씨 어? 네. 승관 씨 형수 뿌리셨네요? 네거샘 맞아요 오, 어떻게 해주어요 알죠 일단요 난관거 아니라고 해 안녕 나 민규라고 해. n k y 에서최 o t a chess. I'm not a chess. I'm not a chess. I'm not a chess. I'm not a c 이 e s s I'm not a 스 h e s s I'm not a chess. s o m e t h i 디 지금 와, 와. <목소리> 나후겠다 <후면> <목소리> 근데 뭐 하는 거야? 이딱공연장이 아 제일 잘 어울리는 마지막 그 공연 알지?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Thank you for 마직, 마지막 노래 들려드릴겠요라 a <웃음> 이건 위에서 바라봐줘야 돼 알지? <웃음> <웃음> 이거. 이 이거였어. 너무 잘하는데. 뭐 뭐하세요? 예술이야 끝이야 위비 뮤비 찍기 위비야 이거 진짜. 세븐 에. 어째 고쿠. 그럼 노노마. 파셔 팝 카메라 셔. 치는 게아니 시험해 봐. 까저레카그거거요 다들 멋있게 또 입었다고 또평해 가지고 또 저러고 있네요. Yeah, 네. <웃음> 네. 이런 모습도 귀워해 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웃음> 그리고 오늘도 이거를 여러분 위한 준비했습니다. 이게 뭐죠? 이거 티켓이요. 이제 영화 보데 티켓이 가지면 영화 보고 버리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가 이렇게 특별하게 우리 세븐틴 이렇게 만들어서 끝나고 나서 버려지지 않게 이거 딱 소장할 수 있는 거죠. 이거 이제 나중에 이거도 보면 아 그때 세븐틴과 지회에서 같이 만나구나 생각일도 들수 있게끔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이거 세븐틴과 카이버의 추억이 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예뻐요. 안에 보시면 꽃들이 들어가 있잖아요. 네, 판매하는 사람 아니고요. 네. 방 안에 놓으시면 진짜 잘 어, 어울릴 네. 거예요. 안에 있는 거 한번 잠깐 꺼내볼게요. 네. 네. 케어팬들이 이거 받으면서 되게 좋아하셨으면 좋어요 네, 진짜 예뻐요. 제가 아까 전에 봤는데 어, 나도 이거 방에다 놓고 싶다. 아 근데 약간 전구같이 생겼네. 아! 전구 아니야? 대박. 대박 새콤? 대박, 아. 대박. 이거 너무 예쁘다 근데. 근데 이거를 많이 흥이 있다. 춤을 출수 있어요. 노래 튜브가. 아까 그러니까 노래방 그노래 위에 달린 그런 거잖아요. 그런, 그런 걸로 쓸 수도 있고 얼마나 예뻐요? 저희가 이 선물을 준비한 이유가 뭔가? 있죠. 맞습니다. 아, 저희가 You 보자. Made My d o n 이잖아요 네, You Made My d o n 이 반짝반짝 빛나는 빛으로 새벽에 여러분들 지켜드리겠다는 의미를 하셨습 이렇게 넣어봤습오늘 네. 네. 네. 열심히 준비했습니다한 k 들과 좋은 시간 보내 w 으 t h you. You're doing good d a 오 a g e I'm g o i 돌리기 하 go to the city. I'm going to go t 지렁이 하고 나가기. 지렁이. o i n g to go to the c i 지렁이 m going to go to the city. I'm g o 가이바이뽀 가위바위뽀 가위바위뽀 가위바이가 입에서 조겸이 젖서 풍차 돌리기 해야 돼 저번에 <웃음> 내가 걸렸는데 했잖아 해야지 해야지 해야지, 해야지. 왜 GV때만 항상 이러는 걸까요? 정말 이 형들은 아, 내가 안걸안걸리게거니 하면서 했는데 걸렸네요 <웃음> 조겸씨 과연 이야, 레드카페가 잘 어울리는 저와 인색머리 굉장히 매력적입니다. 유메이드 네, 마이던 앨범, 정말 많은 캐럿분들께 위로가 되드리고 싶다는 생각으로 시작한 앨범이었는데, 저희 마음으로 위로를 많이 받고 있다는 말씀들 너무 많이 해주셔가지고, 개인적으로 굉장히, 굉장히 뿌듯한 앨범이라고 생각을 하고, 다른 활동 때보다 더 많은 상도 많이 받고, 해가지고 그러니까 저희보다도 캐럿분들이 훨씬 더 좋아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앞으로 더 기분좋게 해드리려면 제가 더 열심히 해야겠죠. 21번째 생일. 21살. 디노야 생일 축하해. 형이 늘 고맙고 12명 형들 있어서 참 힘들 텐데 잘 버텨주고 잘 있어주고 디노야 원하는 것들 다 이루고 무엇보다 행복했으면 좋겠고 꼭넌 성공할 거라는 걸 믿어 의심치 않기 때문에 너무 고민하지 말고 계속 달려으면좋겠 너무나도 행복하고 잊지 못할 생일을 한것 같고 제가 어떤 모습이던 이렇게 정말 진심으로 캐럿분들을 아껴주시는 모습을 보면 저 또한 많이 배우고 감동을 얻고 진심으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여러분들 보다 제가 더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그런 찬이가 될 게요. 다음 제 생일에서 또 봐요. <웃음> 하나 둘 셋! 아! 아! 아! 네, 저희 미니 육지 You Made My Done 네, 정말 활동도 끝났는데요. 예! 네, 저희가 이제 수미차부터 굉장히 이게 대장정이었잖아요. 네, 맞아요. 긴 활동이었는데 이렇게 끝나니까 뭔가 속이 후련하고 <웃음> 아쉽기도 하고 그런 감정이 드네요. 아무래도 근데 같이 고생한 우리 캐럿 분들과 마무리를 할수 있다는 게.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네. 이렇게 멋있어진 세븐틴과 있을 앞으로의 뭔가 네. 모든, 모든 일들이 네. 너무너무 기대가 되고 그렇죠. 여러분들도 기대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고. 네, 니다 네, 응원 많이 해주세요. 네, 2019년 함께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아이. 활동도 캐럿 분들 덕분에 너무 행복했고요. 장이 앞으로도 잘 부탁드립니다. 우리 캐럿들. 지금까지 네. 세븐틴이었습니다. 선 세븐틴, 세븐틴. 감사. 끝났다. 장이 형, 진짜 고생했어요. 잘했어요. 잘했어요. 아고생했요 앨범에 많이 기대해주시고 무엇을 하면 캐럿분들이 좋아하실지 그리고 저희도 고민하고 있으니까요 보잉 세븐틴 많이 기대해주시고 앞으로 계속 이어질 보잉 세븐틴도 많이 많이 사랑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열심히 하도록 할게요. 멋지! 안녕하십니까? 고잉 세븐틴 2019 스페셜 코너 그것을 알려주고 싶다의 디노입니다. 2017년 첫 선을 보인 고잉 세븐틴도 올해로 벌써 세 번째 시즌을 맞이했는데요. 이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우선 앞서 만나본 영상에 대해 잠시 짚고 넘어가야 할것 같습니다. 영상 속 멤버들에서 한 가지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었는데요. 그건 바로 더 열심히 재미있게 하겠다는 말이 아주 많았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와 같은 결과를 보며 저 또한 의문이 생겼습니다. 모두가 고잉 세무틴을 더 열심히 재미있게 하겠다고 할때 이것을 행동으로 이미 실천하고 있는 사람은 과연 누구인가에 대한 진실말입니다 하지만 오랜 심사숙고 끝에 이 자리를 빌어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고잉 세븐틴을 위해 매 순간 열심히 지금 이 순간에도 행동하고 있는 사람은 바로 저입니다. 이젠 모두가 그 사실을 알아야 할 때입니다. 아니야? 아, 솔직히 제가 열심히 했잖아요, 그죠 아니야? 아, 내가 막 방찬도 하고 열심히 했잖아. 아무튼 끊은댄 <웃음> 음, 음, 음. 음, 음. 말입니다. 음. 물론 멤버들 모두 지금도 열심히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뭘 더하면 좋을지 안주하지 않고 더욱 발전할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좋을지 계속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올해로 세 번째 시즌을 맞이한 고인 세븐틴의 더 밝은 내일을 위해서는 우리 모두의 관심과 좀더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감사합니다.